s i l e n i h i o n y have one wish for Thank you s r in y o y 이게장히 이게 골지 두꺼워서 귀엽더라고 예상했지 아니야 예상 못 했어 <웃음> 그거 진짜 호불호 없는 선물 아니야 그렇지 내가 여보한테 선물 많이 줬잖아 걔네들 딱 빌려 줘캠텐츠 한번 찍게 알았어 <웃음> 이번에 여자친구 선물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대중적인 아이템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대중적인 선물들 있잖아요. 하나씩 리스트를 적다 보니까 웬걸? 이게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때까지 선물해 줬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선물하더라 이런 것보다 제가 실제로 여자친구를 몇 년간 만나면서 이럴 때는 이런 가격대에 선물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을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 선물 컨텐츠 기준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실패가 없을 좀 대중적인 아이템 왜냐면은 선물은 깜짝 쳤을 때그 감동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좀 실패를 줄여야 한단 말이야 너무 내 취향이 들어가지 않은 누구의 취향에도 맞는 그런 대중적인 아이템을 고르는 게 포인트다 어 올라와 들이닥쳐도 되지 질크 <웃음> <웃음> 일단 올라갈게 문이 열렸습니다 총령입니다. 아시령 모르시나요? 시가스 나신하고. 시가 가나바 내가 준 선물 다 가져와. 지금 당장. 다 가져와. 아, 전부 다? 어, 아니면 속할 거야. 이거 신발 너무 많이 신는 거야. 아,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하 신었다는 거지 지금 딱한달 전에 크리스마스 한달 전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배송이 지연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딱한달 전에 업로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에 센 문백이죠 문백 내가 이거는 근데 미디움 사이즈로 사줬잖아 너한테 좀 크지? 조금 크고 어, 길어 조금 크고. 최고가 작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사이즈가 클 수가 있어 그래서 미니 사이즈로 나온 게 있거든요 오히려 20만원 초반대로 훨씬 저렴합니다 키가 크신 여성분들도 오히려 이 미니백이 조금 괜찮은 느낌이 있었어요. 캐주얼한 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방이란 말이야 응. 대학생들이나 응. 학생들이 매면 더 좋을 것 같아 좀나이있는 사람한테는 응. 조금은 너무 영하지 내가 딱그 마지노전이었던 것 같아 이거를 어... 받았을 나이대가 여자친구한테 처음으로 사준 가방이거든요 더 예쁜 브랜드가 솔직히 많긴 네요 미우미우 예쁘고 핫하긴 하지만 100만원이 넘어가고 독태가 베 나타? 말도 못하죠 뭐 2,300만 하니까 뭐 샤넬 이런 쪽은 뭐 거의 결혼 혼수품이니까 좀 제쳐두고 뭐 요즘에 핫한 뭐 DJ라든지 굉장히 유행을 탈 확률이 높고 평소에 되게 힙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은 대중적으로는 좀 추천드리기 어렵다 생각을 해요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들 가방이 많이 없잖아 맨 학생 가방 들고 다니다가 이제 가방 하나 딱메야될때 그럴 때딱 선물해주면 은 좋은 가방 근데 이거 나는 손 넣을 때 되게 불편하던데 사주고 나서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이게 되게 세고 얘가 안 벌어진단 말이야 심지어 이것도 이렇게 벌려야지 이만큼인데 손을 넣으면 그 이렇게 넣잖아 아프잖아 그럼 여기가 상처난 적이 한번 있어 이 스크래치가 되게 잘나아 그러네 나 처음에 들자마자 스크래치가 났는데 네. 속상했어 좀 그래서 차라리 저는 베티백이라고 아페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5만원 정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의 가방 그리고 불편함이 크게 없는 뚜껑을 열어서 닫는 디자인이라서 차라리 그런 쪽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대중 오브 대중들에게 절대 불호가 없을 만한 선물 매종 키친의 가디건 가격대는 20만원에서 30만원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재나 디자인 여우 대가리가 두개 있는지 한개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얘네들이 좀 장난질을 해놨어 보통 우리가 가디건 선물을 하면 은 몸에 딱 붙는 그런 가디건을 많이 선물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딱 봐도 핏이 되게 여유있고 시보리가 이렇게 골치처럼 두툼하게 들어갔고 원사가 블랙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가볍게 걸치기 되게 좋고 음. 빠뜻대 그리고 난 이게 예쁘더라고 골치처럼 돼. 아 이거? 이거는 근데 살짝 내 취향이 들어간 거긴 해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 무난한 버전이 30만 원대가 넘어가서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구매를 하실 거면은 제가 방금 선물해드린 가리건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가격대가 좀 저렴하니까 짠 어, 이거 많이 썼다 이것도 맨날 들고 다니는 거니까 마르지엘라 지갑 솔직히 마르지엘라 지갑은 선물의 끝판왕 아닌가? 남자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하고 요즘 지갑 중에는 막 보테가는 너무 비싸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보테가 지갑은 솔직히 50만원 이상 넘어가고 프라다 지갑도 가격이 좀 높지만 바피아노 가족이라든지 나이대가 있는 디자인이 때문에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어서 그냥 선물로 연령대 상관없이 10... 10대, 20대, 30대 전부 선물해주기 좋은 브랜드는 마르제일라가 정답이지 않을까? 어, 이거는 너가 준 거지, 나한테. 그냥 카드 지갑용으로 준 건데 근데 이게 기스가 많이 나게 마르제일라. 어... 그래서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이런 가죽보다는 이런 가죽 아 내가 그걸 몰랐네 어. 이런 건 스크래치가 잘안 생기거든 애초에 좀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금방금방 해지는 애들은 좀 그렇고 얘는 바로, 뒤에는 확실히 티가 안 나잖아 그래도 마르지엘라 지갑은 진짜 깡패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삼성이랑도 이번에 콜라보 했잖아 요거는좀 할인 들어갈 때 요즘에 무신사 부티크나 뭐 오케이몰이나 이런 데 할인 많이 들어가니까 세일할 때 득템을 해놓으면 좋다 아마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불프 때다 사놨을 것이. 그리고 마르지엘라 지갑 중에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니까 검정색도 좋지만 화이트, 뭐 아이보리 이런 좀 컬러가 들어간 아이템을 추천드리고 10만 원대부터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어. 우리 둘다 깜짝 선물로 준 거잖아. 그렇그렇 그치, 그치. 이거 줬을 때 절대 실망하진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브랜드인 거지. 느라보 상탈3 3이라고 100ml짜리로 조금 대용량으로 선물해줬던 을 향수인데 솔직히 느라보에서도 되게 많은 향이 있지만 상탈만큼 유명한 향이 없을 정도로 니치 향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이거는 롬브로단로라고 딥티크 비오는 날 장미밭을 걷는 그런 향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향수를 선물하는 이유는 솔직히 향도 향이지만 이런 데 그냥 올려놨을 때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돼요 향과 중간을 둘다 책임지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이거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내가 굳이 살 생각은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보고 해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여자들에게 주면은 가장 감동한다는 그 목걸이 선물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샀는데 <웃음> <웃음> 나도 그냥 검색하고 사는거야 티파니에코 목걸이고 38만 5천원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했던 선물이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되게 좋은게 남성분들은 이런거 찾아보는것도 귀찮아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매장가서 남자들은 이잘못 물어본단 말이야 못 물어보기도 하고 뭐가 인기 많은지 모르잖아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 들어가면은 그냥 인기순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웃음> 선물포장도 해줬을걸 그때? 어 선물포장도 어. 있어 이게 선물포장까지 돼있으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았던거지 여름에 특히 하기 좋긴한데 콜라 같은 데 있잖아 요 바깥으로 내면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포, 뭔가 어... 포인트 되고딱 그거래요 내돈 주고 사가면 아깝고 남이 주면은 되게 고마운 선물 그게 딱이 티파니 앤코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가장 비싸게 주고 선물한하 프라다 그룹 짜란 앞에 스케보드로 되어 있어서 정사이즈로 가도 발이 되게 편하고 프라다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게 로고가 들어간게 굉장히 예쁩니다 실할 수가 없겠다 해서 사줬지 내가 프라다 구두 있기도 하고 커플로 사준거긴 한데 프라다 신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자리를 갈 일이 많잖아요 면접을 본다든지 결혼식을 간다든지 가방은 솔직히 유행을 많이 타기도 하고 누구나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 프라다 구두 선물 중에 끝판왕으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밑에도 이렇게 프라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곳곳에 누가 봐도 프라다인 것처럼 밑창 발 넣는 부분에도 이제 프라다 적혀요 지금 오케이몰에 보니까 되게 제품도 많고 가격대가 괜찮더라고요 8, 90만 원대로 근데 사실 뭐이 정도 선물할 거면은 그래도 이 사람과 오랜 기간을 멀리 보고 있다 할때 선물해줄 만한 그런 거긴 하지 얼마 안만났는데 이거 해주기 좀 그렇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안 좋았던 게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보면은 요 앞쪽에 까져있어요 이렇게 코가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내가 3만 원 주고 보강 맡겼지 근데 이런 구두류 중에서 좀더 추천드릴 걸 찾아봤는데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너무 빡세잖아요 대중적이진 않고 물론 괜찮은 제품도 많지만 겉으로 크게 티가 안 나고 가격대 괜찮으면서 깡패급으로좀 선물해주기 좋은 거는 프라다 정도가 매우 괜찮았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만족하면서 신었잖아 뉴발란스 신발 아 이건 똑같은 거 하나를 더사 그리고 이런 뉴발란스 신발이나 뭐 나이키 덩크 이런 신발류들은 10만원 전후로 크리스마스 선물 뭐 연말 선물 요즘에 또 운동 많이 하잖아요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여자친구가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선물보다 중요한 건 뭐다? 마음 마음이다 어? 오빠의 편지 나 편지 가끔씩 생각날때 읽어본다 편지가 그런 게 있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잖아 그래서 오빠 미울 때 있잖아 미울 때? 오빠 미울 때한 번씩 거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실 때 그냥 틱 주지 말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포장도 안하고 그냥 틱 줬거든요 여성분들도 이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다이소 가면 포장 제품 다 있거든요 뾱뾱이부터 뭐 오만 거다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셔서 포장을 좀 하시고 사는 김에 편지지도 좀 뭉탱이로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놓으면 몇년 써요 저도 사실 편지지 매번 사기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사놓거든요 편지도 쓰고 포장도 예쁘게 해서 선물 해주시면 은 여자친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계획을 했던 여자. 친구 선물,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유익한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게 거의 대중적인 아이템들이라서 아마 불호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 아이템이 스테디인 이유가 있고 스테디 브랜드가 스테디 브랜드인 이유가 있어요 이 대중들의 이 호불호는 무시 못해